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오늘은 아이도요런거 한다 요거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요 아이한테 물을 주거든요. 다육이를 좀 제가 키우고 있는데 다육이는 뭐 거의 한 2주에 한번 음, 그렇게 해서 이제 물 주는데 이제 요 아이들은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물을 줘야. 키우고 있는 다육이 소개 좀 해보려고 그래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얘는 상당히 오래된 아인데 죽을 것 같았는데 다시 이렇게 새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이쁘죠? 근데 약간 햇빛이 부족한 집이라서 그런지 좀 웃자라는 경향이 좀 있어요 요것도 이제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 것이고 다 여기 짜잘한 거 좋아해요 제가 요거는 한 뿌리에서 새줄기가 올라오더라고요 줄기가 세개한 뿌리에서 그래가지고 신기해서 키워봤는데 너무 잘커요 얘도 번식욕이 상당히 좋아요. 집에 처음에 왔을 때는 잘못 컸었어요. 죽을 뻔했어요. 근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정상을 들여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여기저기서 막 새순이 올라오면서 너무 이쁘게잘 크고 있어요. 얘는 쪽대 가지고, 따로따로 따로 이렇게 심어주는데 얘네들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 얘도 하나 똑 떨어져가지고 죽이면 안될것 같아요 얘도 키웠는데 어머 얘도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고 요렇게 키워놓으니까 심어놓으니까 너무 이쁜거 있죠 그리고 요거는 엊그저께 제가 따로 분갈이 해준거 근데 요게 얘를 보지 마시고 <웃음> <웃음> 여기 보면 아 비행기 지나간다 헬리콥터 지나가 요 이거 보이시나요? 요거 요게 너무 이뻐가지고 요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돌에다가 이렇게 받쳐가지고 얘도 심하는데 얘도 이쁜 거 있죠? 그리고 우리 집에 와서 제일 잘, 잘하는 애, 아, 얘도 순이 막 이렇게 올라와요. 이쪽 뒤쪽에도 있고, 얘네들 쪽대 가지고 얘네들도 이제 따로 분리시켜 줘야죠. 얘는 여기저기서 떨어진 애들. <웃음> 근데 우애로 이뻐요. 이렇게 해서 심었는데, 우애로 이쁘네요. 음. 그리고 요거는 제가 방금 옮겨준 화분 옮겨준 화분 가리한 다육이 이게 봉낭이라는 다육인데 저희 집에 와서 진짜 죽을 뻔했어요 얘도. 근데 어느 한 순간이 되니까 막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분갈이 해주고 다시 정상을 들여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옮겨준 아이. 아... 아, 얘도 좀못 자랐어요. 못 자랐는데 얘도 좀 정리를 해서 분갈이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잘 자라는 아이들. 통통하게 물이 올랐어요, 아주 이쁘죠? 얘는 여기서 꽃대가 올라오는데 꽃대를 잘라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금이 들었던 애인데 어, 점점 커가면서 금이 없어져요 근데 너무 토실토실하니 이쁘게 자라서 얘도 잘 크고 있는 아이 음, 얘도 그렇고요 너무 이쁘죠 의외로 저도 이런 걸 좋아한답니다 아주 이뻐요 보고 있으면 행복해요 이 다육이 좋아하시는 분들 다육이 세상에 푹 빠져서 사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웃음> 가끔씩 화원 같은 데 가면 일부러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사들고 와요 그싼 애들 그 데리고 와 가지고 좀 이렇게 좀잘 좀 이렇게 키워서 더 이쁘게 키우는 그런 재미도 좀 있고 그래서 음, 너무 괜찮더라고요 너무 이쁘죠 그냥 이런 게 소소한 재미에요. 아이니도 이런 거 한답니다. <웃음> 더잘 컸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얘도 웃자란 앤데. 다 재단해줬어요. 재단해가지고 얘네 둘다 다시 키워볼 유량이에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제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위에 게 너무 크니까는 밑에 애들이 햇빛을 못 받아가지고 못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다 쳐주고 다시 이제 짜잔한 아이들 햇빛 보게 해주니까 이렇게 풍성하게 또 자라났어요. 얘도 너무 이뻐요. 이쁘죠? 요거는 네 개섯 개 꽃선물 받은 거. 너무 이쁘네요 꽃이 이쁘죠 내일은 주말이네요 벌써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